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삼척번개시장을 찾았습니다 방문일은 12월 2일 금요일 이었고요 시간은 오전 7시 30분 이었습니다 양쪽에 갈래길이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안쪽부터 이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날씨라서 날씨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고요 또 조금 이른 시간이기도 했고요 자 여기 전편 항상 이렇게 발문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제 고등 종류들도 있고요. 근데 고등 종류도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건 세골이 물레고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고추고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음, 음, 음, 그 3만원씩 이라고요 3만 넘어요. 껍질 아... 원 1킬로가 넘어요 3 이거 3만원 얘는 대가리 꺾여졌다고 3만원 <웃음> 대가졌어만원씩 3만 골뱅이는 다 만원이에요 얘가 참 골뱅이 고추골뱅이 고추, 고추? 만원씩 얘는 다 5만원짜리 그래. 불이 이거 얼마시에요 어, 어떤 거야? 불이만 어, 원이에요. 10000원. 네, 그리고 이제 회 썰어서 파는 곳인데, 여기 대부분 이제 기름가자미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용가자미라고 하죠.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보다는 회의 어종은 조금 줄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좀 미거지가 많이 비싸네 작년에는 그냥 뭐 이렇게까지 큰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만원씩 이렇게 판매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좀 가격이 좀 가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죠. 이렇게 썰어 놓은 것들을 보통 한 팩에 이제 만원씩 판매를 합니다. 주로 이제 기능가자미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진흙새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리새우 이렇게 부르는 그런 새우가 있어요. 제일 큰게 저게 한 마리에 8만원 이래요. 이제 검은색은 이제 수컷이에요. 검지 않는 건 이제 암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름 가자미가 좀 많죠. 좀 저렴하면서도 이거 뭐 가자미 식혜나 이런 거를 또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가자미들입니다. 저렴하지만 맛이 괜찮은 음 그런 가자미예요. 양미리. 이 전부 다 만원. 이고 뭐 아귀도 있고 뚝지 도치라고 하죠 그것도 있고 대구 횟대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바구니가 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대구 횟대가 있는데 이제 탕으로 끓여 먹거나 이제 횟감이 되는 그 정도의 선도였어요. 이거 횟대기는 얼마 씩이에요? <목소리> 네,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횟대기 이렇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쪽에 있는 골목들은 한 바퀴 다 돌아본 거고요. 이제 바깥쪽 이제 대로변 점포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루묵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알이 이게 조금씩 배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시진액새우, 현지명으로 이제 보리새우라고 부르는 새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봐도 좀 해동인 음, 것 같아요. 이제 오징어만 이 양에 따라서 어, 가격이 만원, 이만원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거 이제 미거지를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도 판매, 이제 조금 조금씩, 조금씩 이 판매를 하시고 이제 도루묵도 그러니까 요새 이제 도루묵을 하도 이제 많이 잡아서 그런 건지 네,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000원이에요? 아 이거 일곱 마리, 이거는 세 마리 만 원까지 팔아요. 가격이 정말 뭐? 저렴하죠. 세 마리에 만 원. 일곱 마리에 만원. 고등어 사이즈가 네, 어, 괜찮죠. 네, 다어어그 걸리나, 막혀지 그리고 여기 이제 활어회 어, 파는데 꽤 새벽 시간인데도 활어회 사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조에 물고기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아주 커다란 고등어, 뭐 쥐치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방어도 있고요. 좀 다양하게 이제 수조 안에 들어있어요. 좀 탁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안에 네. 오징어는 산오징어는 사이즈가 괜찮은데, 이거 한 마리에 만원씩이에요. 사장님, 오징어 손질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잠깐 보시죠. 배 가르고 한 번에 눈알하고 입하고 같이 제거 한 다음에 내장을 한 번에 띄어내네요. 거기 그 위에 사장님 위에도 있잖아. 그럼 밑에는 요 사장님 다 거고. 다리 끝 잘라주고 지금 돌려 놨으니까 거기 지 없는 것도 있고. <웃음> 엄청난 속도죠. 네, 사료로 한 마리만. 아요 이거 3만 원이요. 아, 이거 5마네 아, 다섯 마리, 마리. 네, 마리 3만 원이요. <웃음> 어? 어, 아, 다 3만 원이을 아무냥 잘해 줘야지. 이건 얼마씩이에요? 만 원씩이에요? 만 원씩이에요. 네, 무조건 만 원. 삼원씩 오늘 한 마리 만 원이에요. 아, 네. 주말에 오시면은 해가 엄청 많이 나. <웃음> 네. 오늘 평일이어서. 아. 네, 주말에는 없더라. 조금 더 물건이 네. 많고 이날 이제 추웠잖아요. 제가 이제 대관령을 이렇게 넘어서 오는데 대관령에서 영화 13도 정도 찍히더라고요. 근데 이날은 영상 5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새끼 참치는 말에 만 원씩. 네, 삼치는 두 마리에서 만 원. 네, 여기는 두 팩에 만 오천 원이에요. 새우는 그냥 네, 저는 이새우를 구입하기로 했고요. 갈아서저기 뭐야 김요에 넣으셔도 하나만주고요어요그래요그래하기로 했고요. 그래요그러니까요그원어치들를 구입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세우구니에 있는 거주요고또 상자에 있는 거 조금 더 이게 덤으로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이렇게 해서 구매한거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쪄서 어, 먹었어요 어, 이게 정말 맛있는 그 새우 거든요 그래서 이 동해쪽에 가셨는데 요새우가 보인다 라고 하면은 꼭 한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있는 거는 횟감 이에요 이건 다른 그 항구에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요것도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먹방 영상은 제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12월의 삽적 번개 시장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